수인들은 당신만 믿고 있으니까요. 야, 성대 대빠라 너제랑동데라 네가 이렇 가지 요거가 질풍 발라놓으면요? <웃음> 그러면 반격하면 두대 때리냐고요? 흠 어차피 딴데 발라도 두대 때리네 오케이 okay. 컷 나가 그냥 질풍 요호거는 이거는 진짜 처음 알았다 질풍 요호거 좋은데? 킹론 상 가능한데? 어, 어 이거 된다. 됐다. 이겼다. 우승! 대잘 <웃음> <제> 너. <넣어. 웃음> 와 영프로 오랜만에 접었다 이건 영프로 한타가 맞다 제발, 싸움 좀. 아, 아화 존내심하네, 진짜. 어왜 이렇게까지 확률이 나오는지. 일단 졌다어세 개졌다. 어,